첫 번째 리뷰 짠 KFC 포린 치즈 버거 가격은 단품 5,900원, 세트 7,800원, 박스 8,900원입니다. 깊고 진한 치즈의 풍미를 맛볼 수 있는 프리미엄 메뉴라고 해요. 되게 박스에 담겨 있는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오, 짜자잔! 안에 구성은 브리오시범, 치킨패티 양파, 토마토, 양상추, 일곱 가지 치즈입니다. 일곱 가지 치즈가 들어가 있는 버거라고 하는데. 과연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치즈가 진짜 많아요 자르면서도 엄청 묻어가지고 음~~ 치즈~~ 와 치즈맛 진짜 쎄다 치킨 패티가 생각보다 두꺼워서 씹는 맛이 괜찮네요 아다 묻어 여러분 물티슈를 준비하세요 <웃음> 어, 너무 많아 근데 빵이 진짜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모닝빵 생각나는 빵 셀프시에서 그 보던 그런 빵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 맛은 치즈로 시작해서 치즈로 끝나는 맛이에요 KFC 특유의 매콤한 맛이 패티에도 있는데 조금 느끼기도 전에 어차피 치즈가 잡아먹어요 그 기승전 치즈맛 치즈덕후이신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좀 너무 느끼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맛은 되게 괜찮았는데 갈수면 갈수록 좀아 물린다 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버거를 보자마자 딱 생각이 든게 마음서치의 딥치즈버거가 생각이 났거든요 저도 리뷰를 했는데 마음서치의 딥치즈버거보다는 더 치즈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일곱가지 치즈 맛에 빠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치즈에 그냥 침몰된 느낌인데 안녕 <웃음> 왜 <웃음> 이걸 못하니 어머머 왜 이렇게 하기 어려워? 원래 원래 이거없아 설마 아 콜라까지 이렇게 속을 썩여? <웃음> 원래 이렇게 주나? 원래 포장할 때 이렇게 주나요? 컵을 두 개씩? 몰랐네.